까르르르 이렇게 솜으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이제 또 설명을 해줄게 이 불사단지가 일부분 어, 칠성이라 네. 2월 영도 재석천왕의 길문을 열때 칠성임 전에 높은 당에 다가 불을 켜고 낮은 당에 재석당에 불을 켜서 불사 할머니 어? 삼천 진주 육천 잔환 안에 들어가기 전에 네. 삼천공덕 들어가 삼불 재석이다 네. 합의수의해서 오실 때 네. 신농시 주법으로 쌀라무에 쌀이 열릴 때이 어? 신농시하고 합의해서 너의 가정 안에 들어갈 때 네. 조항화 신으로 그래 화덕 신은 불을 만들고 조항 화신 동참해서 이 가정 안에 자리를 잡을 때이 쌀을 원래 제자가 1년에 10월 상달에 한 번씩 가는데 시제 맞이를 해가 첫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탈곡을 했는 쌀을 구해 가지고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쌀을 깔아야 돼. 이렇게 깔아서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쌀이 깨진 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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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할때 색실을 놓거나 명실을 놓잖아. 이게 명의어 달라는 뜻으로 명실을 하는 거야. 그서 음,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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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뒤로는. 세요 money. The killing of the Negam. The k i 내 l i n g of the Negam. The killing of the Negam. The Negam. The Negam. The n 가 g a m The n e 있었는데 알아주는 g 예. 가 없어. h e 너무 g a m The Negam. The n e 박씨알니다 내가 와가 있는데. 예, 예 맞어.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딨냐고. 뿌리가 예, 있는데 나무가 있어야지. 예, 어? 예. 그 자손들 살려주자고 내가 들었었는데 아무도 몰라. 이놈도 몰라. 예, 예. 어? 저거 신랑 나갔고 있다고 밉다고. 믿나? 내가 지금 밉나? 내가 살려주자고 왔는데. 그렇지요. 근데 어? 주인공공사를 그렇게 몰랐다고. 내가 살려주자고 왔는데 저거 신랑 밉다고 내싹내 삐리고. 그 자석은, 그 할매가... 자석은 어차피데 그렇지요. 응? 지가 어디서 그자식을낳노 어느 그렇지요. 집안 자식을낳노 그렇지요. 어? 제자가 너무 몰라서 그랬답니다. 어째이런 모르노? 어째이런 모르노? 어째이런 이로 모르노? 어? 그래 찾기가 힘듭니다. 천신주력 찾기가 이렇게 힘이 드니 예. 그렇게 쉽게 온줄 알았으면 또 우리 이 제자가 기고만장해가 오만해가 살았을지 그래도 됐다. 지 잘라 산다. 그렇지요. 그래도 지 잘라 산다. 그래 지 잘라 산다. 지 살면서 산다. 할머니. 어? 오늘 오셨거든. 네. 어떤 불사로 오셨는지 제자한테 입으로 놓으시고 난 다음에 화답을 해주세요. 가자. 천군 부사. 천천신줄 예. 천군 부사 할머니로 내가 왔다. 예. 자손들 명의여 주자고. 응? 예. 어? 내가 들어서 자손들 명의여 주고. 내가 전 안에 앉아서 병든 사람 오면은 내가 만져주고 예. 자손 나비 없는 자손 나비들 내가 빌어서 자손 나비 전지해주고 응, 응. 내가 여기 앉아서 응. 우리 제자 명 지켜주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제자 명 지켜줘야지 예. 건강하게 해줘야지 예. 그래 지가또 내를 받더못 아이가 그렇지 허튼 예. 정신 걷어주고 맑은 정신 징여서내가다게줄게 예. 내를 알았으니 이제 내를 알았으니 그래 할머니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우리 선생님만 삼천궁 국천궁으로 돌아왔서 왔네 알았습니다. 그러니는 할매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좌장하고 앉아서, 앉아서 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제자 진두지휘 하세요 이게 나, 이제 헛둘지 안하고 내가 할게다 자 어, 지금부터는 누가 오시는지 네. 1월, 1월 대신에 다 길문을 열고 다 우리 제자 한번 받아 보러 가봅시다 어? 내가 몇장 됐습니다! 예! Yeah. 우리 제자 불려주려고! 예! Yeah. 자선나비 불려주려고 내가 내가 불리던 할머니야! 어? 어? 너 귀심한 놈 어? 언제 같은 신명인데? 보고. 내가 벌써 와가 있었는데 어? 어. 어디서 김치 찾고 있어 찾고 어? 여조부리 찾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어떤 대신인데 내가 예.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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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열두 대신, 네. 우리 제자한테는 불레마 대신이고, 점수라 대신이고, 불레 네. 천하의 기름문 열고, 말문 주고, 도술 주고, 내 하나 면 되지. 뭐가 아, 그래 중요하노? 맞습니다. 응. 네. 이북줄로, 중국줄로, 만주벌판에서 기름문을 열어서, 네. 천상천국의 기름문 열고, 황해도라 구월산에 본을 두고, 네. 오늘날에 이북만신, 이북성수, 불레만신내 아니고, 구업 대신 내아니시래 가자! 힘들어줄 것네 예예. 아이고, 인자 힘내서. 예. 내가 점수에 앉아서. 예. 내가 살 좀도 치요, 여쯤도 치고. 그렇지요. 어, 살을 다 끊겨갖고 묘가 탈이 났나? 예. 사수이 죽은다 살았나? 예. 집이 나가서 집집 나가서 사수이 죽은다 살았나? 그렇지요. 그것까지 내가 점수본다, 앉아서. 그렇지요. 이 할매는 네. 어, 몰라주고 게심하게 전부다 외할매가 무슨 지금 아이고, 여기서 날리고 문디 같은 것들. 예. 아이고, 내가 여기다 나온다. 박씨가정의 어떠만한 신명이고, 에이. 내가 다 옛날에 공들이던 그 주력으로 너희들이 네. 다 태어나고, 네. 다 여태까지 박씨가정의 영화를 누렸는데, 이시 신이 올 때는 내 원정도 풀고 너의 원정도 풀어보자, 내가 들었었고, 어떠만한 연금술로, 간금술로, 다 내가 비방술로 들었었고, 말문 대신 점술 대신 불일 천왕이 내가 앉아, 서술 천왕이 내가 앉아, 우리 제자 다 앉아서도 천리보고 서술 구말리보고 도와주자, 내가 들었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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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부터는 니가 걱정없이 엄마 이끌고 가고 예감도 더 정확하게 주고 직감 주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동자 니가 와서 영공동자 선녀하고 손잡고, 네. 손잡고 할머니들이 무슨 공수를 주는지 칼공수를 주는지 엄마한테 뭘 느끼고 가자 하는지 어떻게 하고 가자 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연금 주고 네. 도와주고 네. 아, 매일 새날이 와가지고 도술과 수법 공부하기 바쁘고 아, 어서가자 바쁘게 가자 바쁘게 바쁘게, 어, 바쁘게, 바쁘게. 응. 놀새 없이 쉴새 없이 응. 하라 신다 지금은 그냥 이게 두만는거 아니야? 그 다음? 사람이, 돼야.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그래서 동자 도와줄 거야? 사람이. 잘할 수 있어 잘하지? 할머니 나 이거 봐 이거 어어 어. 내가 요놔 뭐 어. 그냥 막. 도술이 막 나오나? 어.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나온다 데 그래. <웃음> 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도 모른다. 그래, 도수이 응. 동작 억수로 개구치고 있잖아. 응. 억수로 있잖아. 이, 할매들 말 알고는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아니.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응. 내 우르마 말도 안 듣는다. 그대. <웃음> 무서운 게 없다. 내보고, 배탕아, 배상화, 배탕아, 담다뭐 하는지 알아? 응. 시발 내가 동네, 동네 멋습이야배탕하게 별산동단이 메다 이단. 그렇지. 동자애기씨. 아, 맞지. 별산동단님이어야지. 응. 배상 별상아, 별상. 배상. 그래 내가 화가 동네, 난다. 동네 모스마가, 동네 모스마가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순렁님인데 어. 그래도 엄마한테 네가 잘해줘. 그래. 이제부터 네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공부 가르치면 응. 되잖아. 내가 이제 카드 대았지. 응. 응. 뽕뽕날 동안 때 도시락을. 아까 할머니. 뽕 하면 도시락. 그래. 뽕 하면 도시락. 그래. 아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못 그러니까 엄마를 앞을 세워서 잘 불리고 우불리고 자불리고 해서 신이 있고 영검하다는 거 일러줘야지 지금부터 한번더 놀아서 감아서 엄마 몸수전에 딱 붙어서 집으로 가자 네. 가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들었으니 예. 조시가전 박신명당 신명가리 판단내기 이만큼 힘이 들었다. 예. 구대업으로 들어오는 신은 알아준다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춘다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신세에 어 진적에 소설글에불릴고 아무리 해봐도 터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 속가슴 겉가슴 답답했을 것이고 예. 이 선생한테 가면 이렇게 모시라고 저 선생한테는 저렇게 모시라는데 들어보면 야나 자나 자나 니나 우리 할배 우리 할매 대신 할매 뭐, 이거밖에 모른다. 그러니, 오늘날에, 몸주 대신해서, 합의수의해서, 불릴 대신해서, 이렇게, 박씨제자 몸주 대신해서 앞을 섰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조시 가정 안에, 천궁불사, 여미불사 세인마마, 일곱칠성의 손길을 잡아서, 이렇게 합의수의해서, 양주불이 대신해서, 불 조시 가정에는 불사 대신이고 너는 몸주 대신 불릴 대신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동자 애기시들하고 합의수 위해서이 가정 명당에 제가 집들에 있었던 고는 다시 한번더다 풀어놓고 인연 짓고 신연 짓고 새로 물길을 열어서 너한테 안함 받아서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